안녕하세요 <웃음> 뭐 유튜브로 제가 업체명 잘 보이시나요 업체명 아이디어 공모를 받았거든요 뭐 CNC 선반 강화하는 업종이고 10에서 15인치 포부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면 제품에 문제가 제품에 문제가 없는 내용은 한글도 되고 영어도 되고 가능했으면 좋겠다 하고 치킨은 치킨 키프티콘 이렇게 했는데 인기 댓글로 그냥 처음에 준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강태관씨가 <웃음> 15지는 선반으로 뭐 어쨌든 제일 우수하게 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뭐 이거다 근데 <웃음> 솔직히 이걸로는 못하겠고 <웃음> 그냥 최종은 이걸로 안하는건데 그냥 치킨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강태관씨 하고 어, 강태관씨 내 네, 누구시죠? 말코입니다 하고 아 하고 치킨 보내드렸어요 제가 약속은 지켜야죠 이분은 그냥 치킨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좋겠다. 그리고 다른분 한분이 더 있는데 방금 댓글이 왔네 음. 류신지 모르겠으나 알고리즘에 자꾸 출연하여 한글 남입니다 발을정 장인공 반듯한 기술력과 장인의 손길이 담기길 기원하며 전공 cnc 아또괜찮하세요 근데 이분은 지금 연락이 됐네요 제가 잠깐만요 친구 추가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음. 안녕하세요 R4입니다 사실 뭐 제가 정한 업체명이 전공을 넣기로 했어요 원래 전공이 좀 솔직히 촌스럽잖아요 촌스러워서 안 넣을라 했는데 뜻이 좋아갖고 발을정, 장인공 <웃음> 뭐이 뜻은 아니잖아요 원래 <웃음> 전공이라는 단어가 뭐 되게 많긴 많던데 뭐 정교하게 공작함 그런 공작물 정밀공업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좋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도 되겠고, 공축적으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사명은 뭐 전공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직은 말씀 못 드리고, 이분께서 연락이 없네. 꼭 보세요. 아이디랑 닉네임은 맞아서 보내드려야겠네요 그냥 약속은 약속이니까 원래 한번만 주기로 했는데 15지는 선반이 <웃음> 너무 강력해서 그분도 그냥 줬어요 제가 링클 제가 좋아하는거 거든요. 제가 좋아하는거 드리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결제 체크카드 결제 완료 응. 네브링클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런것도 믿고 신뢰할 수 있잖아요 강호는 <웃음> 더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그룹 회사 음. 일단은 그렇고 댓글 뭐 한번 같이 볼까요 인기순 온나정비 <웃음> 근데 이분 더 좋았는데 제가 그래도 14일까지 했잖아요 근데 1 5일 날 올려주셨어요. 상상공작서 이것도 좋고 로고. 어... 절정. <웃음> 원조 할매 소머리국밥. 소머리 가공도, 소머리 가공은 좀 이상한가? 라떼 라떼는 말이야 테스트 폴리어 음, 돌려깎기 잘하는 집 뭐, 기타 등등 재밌는게 많더라고요 신뢰할 수 있는 기억 뭐. 목적과 체지가 그거였으니까 어쨌든 음. 설정된 홈키트에 시리가 움직이네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검증하세요 수고 많으셨아니다 수고란다 어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웃음> 이분은 답이 없네 어? 읽었다 잘나오겠죠? 소송정리도 괜찮은데 좀 약간 부르기 쉬우면서 잘 기억할 수 있고 또 뜻도 있고 흔한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 <웃음> 그래서 제가 좀 영어를 썼기로 해갖고 이래저래 해서 도지정리아 도지코인 난리였죠 이거는 본인 맞으신건가? 아이디 가르쳐줘서 보내긴 했는데 아이코 아니다 가짜 아니야? 근데 본인 맞는데 유튜브 아이디 맞으니까 같겠죠. 아 감사합니다. 최대한 젊은 감각과 트렌디하게 지어보려고 했는데 공업 분야 는 아무래도 정밀함 같은 거 강조하시는 강조하는 분야다 보니. <웃음>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좀더 살펴볼까요? 초 정말 아 진심 신가 신뢰할 수 있는 가공 장면에서 이분은 책킨 들었고 아까 아까 그 15지는 <웃음> 약간 드립 덕분에 드린 거고 제가 원래는 이분 드리는 거죠. 등등 앞 아, 밀링 신발보다 싸다. 좀 추천이 많았더라면 이 이분 드렸을 건데 <웃음> 아쉽게. 음, 이분도 솔직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아, 또. 업체명으로 부르기 힘든 것도 불편하죠. 그리고 흔한 이름이 좋고 어, 뭐. 특이점같은게 의식하는게 아니라 우리 정이 정매... 일만 잘하면 돼요이분 뜻대로 일 잘하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기이이 되는거죠 그게 원래 목표였고 원래 한번두번은 뭐 왔다 가는 거래처도 있는데 뭐이 정품으로서 그냥 승부를 계속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품으로서 계속 승부하다보면은 뭐좀 중견기업이나 큰기업들이 게 고정물량을 받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막상 손가락 빨고 보면은 대충대충 대충 빨리빨리 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신뢰하는 걸더 우선적으로 목표로 잡고 잘 해봐야죠. 일단은 기계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오니까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남은 주말도 행복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거 뭐 포부스 삼성 cnc cnc 잘하는지 말코제 정밀 mj 음, 이것도 괜찮네 바시, 바시, 바시. 음,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좋은 의견과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고마운 것 같습니다. 음, 재밌는 게 많네요. 어, 정밀 전공 지역 지역은 좀네 개인적인 생각 너무 검색하면 너무 많아갖고 제 이름이 대영이거든요. 대영 기계 대영 정밀 대영은 너무 많아갖고 대1로 해볼라 했어요. 영이니까 근데 좀 그렇고 어쨌든 두산중공업은 <웃음> 샤니 파스타는 뭐야? <웃음>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많이 왔어요. 뭐못 읽은 것도 있는데 최근 응답 보내줘야지 엠제이트. 정작 이건 선 <손> 넘었네. <웃음> 이건 선 넘었네. 크나큰 센시 센시야 <웃음> 센시야 생각나는데 우튼 <오튼>, 돌려깎기 으뜸 <웃음> 정밀 어 이것도 좋네 아 선종 선종이 형 음, 아는 분이에요 어 원래 있었는데 영상이 아 다른 아이디인가 보다 까까 축가 정밀 깎아주세요. 제품도 단가 더 깎아 삼을게요. CNC가 봅니다만 뭐 이렇게 돼서 뭐체키는거두 그 분께 15D는 15D는 선반인가 그 다음에 어딨노 엔2 앤유콘 이분께 드렸습니다. 일단은 치킨 맛있게 드시고요. 제 업체명은 제가 지금 아직은 확정이 된게 아니거든요. 확정이 된건 아닌데 생각하는게 최고가.. 최고라는 단어가 좋더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아까 그분이 말한 전공 그래서 베스트 전공으로 <웃음>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좀 쉽게 읽것 같아서 베스트 전공으로 좀 출연 나갈 생각이에요 뭐뭐영어를막뭐 뭐뭐 bts처럼 뭐. 테스트 전공도 미안해 베스트 터닝 샤프트 어? <웃음>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뜻을 넣, 하나씩 하나씩 뭐 이렇게 넣을까 생각을 했, 했는데 전공이나 뭐 정밀이나 이런 식으로 할라 했는데 좀뭐 어르신들 부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어쨌든 지금의 이 현장 자체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장님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좀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최고정밀하기에도 좀 촌스럽고 그러니까 영어로 베스트 부르기도 쉽고 좀 쉬운 단어잖아요 막 오케이 케이오 뭐굿뭐 이런 것처럼 뭐 베스트도 쉬우니까 베스트 전공 뜻도 알기 쉽고 그리고 상호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걸로 할건데 뭐 일러스트나 그림 잘 그리시는 분 있으면 음 상호 라고하나? 이게 막 모양있잖아요 막 그림 그림 뭐라고 하지? 마크 마크? 마크라고하나? 뭐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런 뭐 모양 문양 뭐 DK 이면은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L L 일자 일자 붙여갖고 막 OK나 돼 있고 막 그런 거 단어가 생각난다네 로고 로고 로고 로고 로고 공모 받아요 <웃음> 이것도 치킨 플러스 콜라 뭐 이렇게 YYS YYS 08 숫자 숫자예요 숫자 08 해갖고 네이버 25. N 어, 이렇게 치킨 뭐 주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뭐 고마운데 좀 편하게 뭐 일러스트 파일이나 뭐 연필로 그려서 하는 것보다는 연필로 그려도 좀 특출나게 뭐 베스트 전공에 대한 걸좀 이쁘게 해주시면은 뭐 돼요. <웃음> 되고 이상 여기까지 치킨 이벤트. 였습니다.